오늘 수능 다음 날이잖아 내가 딱 고3 때 수능 친그 다음 날에 처음에서 떨어졌어 <웃음> <웃음> <웃음> 수? 수? 수? <웃음> 오늘 드디어 발표한 날 발려 <웃음>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조금? 음, 나좀 만조절 안 돼? <웃음> 아, 아니 이게 오늘 조금 더 떨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10년 전이지 거의 오늘 수능 다음 날이잖아 내가 딱 고3 때 수능 친그 다음날에 서울대에서 떨어졌어 <웃음> 그래서 지금 <웃음> 2012년이 1년 2011년이니까 진짜 30년 전이지 3년 반의리벤지야 그러니까 침대 <진짜> 똑같은 거야 <웃음> 진짜 리벤지네 <웃음> 똑같은데 학사 석사 똑같은데 서학사 석사 둘다차기는 아니면 <웃음> 한번은 붙여주면 자, 일단 바로 사이트 접속 입학처 접속 자소리대학교 사이트 아 이파 대학원 신입생 전기모집 합격자 발표 클릭 다 아, 바로가기 대학원 전기모집 최종 <웃음> 여섯 자리 이거 원래 딱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진정해 진정해 아, 진짜 뭐, 진짜.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잠지잠맞읽지 잠깐 수험번호 맞고 금지나 이름 맞금지 맞지 맞지 맞지 합격증 출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 합격 일단 빨간색이 아니야 일단 빨간색이 아니고 아아와어 맞고 그냥 혹시 또 무슨 반전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축구장은 그 일단 합격 합사 가자한 번도 떴어. 오. 어 아! 어떡해 사실 그렇게 격한 반응나 아닐 줄 알았는데 난리가 난리네 <웃음> 어, 나 진짜 격한 반응이 아닐 줄 알았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네 아! <웃음> 사범대학 체육교육학 <웃음> 나 지금 발음이 잘안돼 대학 원요 <웃음> 사범 대학 체육교육과 인간운동과학 니까 <웃음> 진짜 이게 전공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 <웃음> 나는 면접 때 너무 교수님들이 성의 없이 보는것 같아서 <웃음> 아 진짜 떨어졌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제출 서류가 있어. 제출 서류가 아니 서류 안 내면 넘어져. 어? 무슨 어떤 서류 내야 돼? <웃음> 서류, 학사 학위 증명서. 응. 어, 나 어, 학사 졸업했다. 아, 내야 되고 그래요? 취약 승인서 한불 이건 도대체 뭐지 모르겠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진단서. 나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이, 이거 달라는 거 같은데? 하아! 이제 샤아.. 샤아네 아아나 목숨이 떨려.. <웃음> 진짜 근데 나름, 나름대로 나름 의미가 있는게 나 원래 전혀 이 학교 갈거라고 생각 안했잖아 그것도 이정도로 갈거라고 전혀 생각 안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걸로 내가 온 것도 신기하고 이제 초반때난 진짜 앞선을 할거야 막 이런 마음 욕심에 가득차가지고 그래서 아 빨랑! 대학, 빨랑 졸업하고 나는 대학원 바로 가야지 이러고 조기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아직까지 안 갔어 <웃음> 대학원 가겠다 빨리 가겠다고 조기 졸업을 했는데 <웃음> 아직까지 대학원을 안 가고 중간에 의외국절도 많았고 그, 알잖아 <웃음> 근데 진짜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저혀 생각도 안 했던 이 학교 내 시험을 친 것도 신기하고 결국 m mm h -hmm. n y 내가 어제 진짜 유튜브가 사찰하나 느낀게 구글이 진짜 사찰하나 느낀게 고장때 한 드라마가 뿌리 깊은 나무 어? 나 뿌리 깊은 나무가 우측에서는 떴었어 어! 그러니까 그게 뜬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너무 궁금한데 막 뉴스에서 계속 막 재밌다고 그러고 막 그냥 보이잖아 그냥 네이버 켜면 그래 네이버가 그게 참 좋고 안더아 그치 좋은데 안 좋아 <웃음> 그래서 어제 그 클립도 어, 나... 지랄하자 다져나 <웃음> 아, <웃음> 무사하고 이겨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그때 나는 이렇게 붙은 상태긴 한데 한이 좀 붙였고 근데 사실 서울대는 이미 5월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긴 했거든 <웃음> 이렇게 상을 좀 받고 해야,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내가 못 받아가지고 당연히 떨어지겠거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미련이라는 게 있잖아 못 놓지 않 발표하는 길을 봐야되니까 가야 수능치러 가야지 하고 수능치고 못 쳤어 거기 가서 그래 열심히 깔아주고 나왔어 이러고그날 이제 뿌리 깊은 나무를 밤새 수능치고 와서 방쇠만 정체을 하면서 딱 그날 12시 띵 했을 때 발표가서 떴단 말이지 불합격 일자도 보고 혼자 그때 혼자 자취하고 있어서 뭐 고등학교 앞에서 혼자 막 울다가 괜찮아 그래 줘다 대가잖아 이러면서 맞아보자 하고 죄다라고 잡고선 네 이러고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10년 만이네좀 10년 만에 트라우마 극복 이런 거 이제 언젠해 이게 몇년가정는지몇 년? 가정이지? 뭐냐? 2021년 3월 시작그래서 2023년 서울대생인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중이 학교야 진짜.